철스타 k m 2 5 2 a 어, 모니터 사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, 모니터를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있는 거 여기 보시면 AB라고 되어 있습니다 AB, AB 요거는 뭐냐면은 어, 처음 시작할 때 되돌려 받기를 해주는 거 한번 누르면 이렇게 AB라는 N자 형태의 모양이 나타납니다. 그러면 여기 AB 숫자가 3, 3. 전진, 세침, 후진, 세침을 하고 나서 바로 출발을 하는 그런 스위치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얘를 한번더 누르면 어, W 형태로 AB, AB가 나타나는데, 어, 그러면 세침, 세침, 이 되돌려 받기를 두, 처음 시작할 때두번 해주고 출발합니다. 두번 하고 출발. 보통 사용하실 때는 N자 형태로 한번 해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d 라고 되 있는 요 부분은 어 재봉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되돌려 받기를 해주는 기능이고요그 다음에 여기 수치는 이제 새땀 전진 새땀 후진을 하고 어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버튼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더 눌려서 W자 형태가 되면 끝날 때 되돌려 받기를 두번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평상 시에는 N자 형태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혹시 뭐 되돌려 받기 어, 땀을 좀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숫자 아래 보이는 플러스를 눌러서 이렇게 숫자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침 전진 내침 무진 하고 끝이 나게 되겠죠 만약에 뭐 짧게 하시려면 숫자를 이렇게 줄이시면 되고 보통은 33으로 해 놓으시면 다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는 나비 모양은 어자 여기 오른쪽 왼쪽에 보시면 요실 잡아주는 이 버, 어, 스위치 같은게 있는데 그 나비 모양을 작동시키면 이제 출발할 때 얘가 움직여서 첫 스타트에 이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실이 원단 아래로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다음 여기 보시면 어 노루발 모양의 화살표 상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들은 이제 박음질 도중에 노루발이 자동으로 들리거나 어 사절하고 나서 자동으로 들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스위치 입니다 자 한번 눌러 보시면 가위랑 노루발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절을 하고 나서 노루발이 자동으로 들린다는 표시고요또 한번 더 눌러 보시면 이제 노루발이 나타나고 화살표가 상하 표시가 됩니다 이 모양이 나타났을 때는 재봉 도중에 어 중간에 정지했을 때 자동으로 노루발이 들리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자그 다음 한번 더 눌러 보시면 중간 박음질 도중 중간에 정지했을 때 노루발이 올라가기도 하고 사절되고 나서 노루발이 자동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요거를 끄다 켰다 하는 스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거북이 토끼는 어, 박음질 하실 때 속도를 좀 빠르게 하시고 싶으면 이 토끼를 눌러서 숫자를 올려주시면 1,800 최고 밟았을 때 1800이라는 속도로 바뀌게 되고요 자 만약 이렇게 또 눌러서 숫자를 줄여 주시게 되면 박금 최고로 달릴 때1500이라는 숫자로 달릴 수 있게 조정을 해 주는 겁니다 빠르게 하고 늦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이는 화살표는 첫 스타트 할 때에 어 슬로우 스타트 기능으로 처음에 속어 재봉틀 속도가 빠르더라도 얘를 눌러서 땀을 설정하면 한세땀 정도까지를 천천히 가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또 w 자 형태로 되어 있는게 있는데 어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자리에서 되돌려 받기만 반복해 주는 거고요여기 어, 이제 숫자만큼 땀 전진 후진을 할수 있고 어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횟수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눌러서 보시게 되면 자 요렇게 이제 3 4 3 4가 나오는데 어, 전진땀과 후진땀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E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E는 어, 전진 후진을 하는 횟수를 보여줍니다 자 S버튼은 요게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S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E4라고 나옵니다 자이4는 전진 후진을 4번 반복하고 자동으로 정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뭐좀더 5회 6회 이렇게 조정 하실 수 있고요 자 s 를 눌러서 조정할 수 있게끔 전진 호진을 반복해 주는 거랑 이제 반복하는 횟수를 설정할 수 있는거 그 다음 에 여기 보시면 이제 어뭐 화살표 모양이 상하로 되어 있고 바늘 모양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어 박음질 도중에 정지했을 때 바늘이 아래로 내려가서 정지를 할건지 아니면 이렇게 눌러서 바늘이 위로 올라가서 정지를 할건지 만약에 가다가 코너를 튼다든지 할 때는 바늘이 꼽혀 있어야 원단을 바로 돌릴 수 있겠죠 자 그거는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아래 보시면 가위 모양 가위 모양은 사절을 어,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반 재봉틀처럼 사절을 안 하시거나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가위가 켜져 있으면 실사절 작동이 됩니다 꺼져 있으면 사절 작동이 안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, 여기 이제 화살표의 점선은 일반 재봉틀 박음질이 될 때는 항상 요걸 눌러주시면 여기 화살표 모양이 나타나고 이제 일반 재봉하는 요 모양이 나타납니다 다음에 E 버튼 얘를 눌러주시면 e 라고 나오고 땀이 여기 그 20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20이라는 숫자는 어 이제 요게 일정 길이 재봉이라고 해가지고 20담을 가면 자동으로 정지를 해주는 거예요자 만약에 뭐20 이렇게 뭐오를 하게 되면 25침을 가고 바로 정지를 합니다 25담 자동정지 되돌려 받기 시작할 때 되고 25담 가고 또 끝날 때 되돌려 받기 되고 정지를 하겠다고 그 표시에요 자그 다음에 여기 팔랑개비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안 만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지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 여기 주황색 화살표 상하 버튼은 재봉틀 박음질 도중에 이제 실이 끊어졌다든지 해서 어 바늘을 올려야 될때 박음질 도중에 얘를 누르면 바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일반 틀 일반 재봉틀 모드로 갈게요 자, 이걸 눌러서 일반 재봉틀 모드 다른 기능을 사용하시다가는 항상 요 버튼을 누르면 보통 재봉틀의 일반적인 모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 버튼은 이제 어뭐 속도 조정이나 안에 내부의 어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버튼이므로 여러분들은 잘안만지셔도 되고요. 꼭 필요하시다면 이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 P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P 01이 나타납니다. 01이 나타나면 S 버튼을 한번 눌러서 이 숫자가 나타나는데 이 숫자는 어 재봉틀을 최고 밟았을 때 속도 자, 이렇게 숫자를 높여서, 뭐, 1600, 1700, 이런 식으로 숫자를 높이고,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, 전면에 보이는 이 숫자 0부터 5까지 표시된 거는, 중심 구멍 뚫린 요 부분을 기준으로 땀 크기를 설정하는 겁니다. 자, 얘들은 일반 거하좀 다르게, 얘를 돌릴 때는 그냥 은 돌아가지 않습니다. 반드시 꾹 눌러서, 오른쪽으로 돌리시든지, 꾹 눌러서 땀을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꾹 눌러서 좀 줄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얘들은 후진 할수 있는거 자 윗부분은 이제 실 미실감기 장력 테스트 장력을 조정하는 건데 얘들은 뭐잘안맞지셔도 되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어, 투명 유리는 재봉틀이 돌아가면 오일이 순환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볼수 있는데 그 다음 보면 이제 여기에 장력 조절기 작은게 있는데 얘들은 이제 실이 커팅되고 나서 바늘에서 어 잔사 길이를 조금 더 길게 짧게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들은 이제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장력이 안 맞으면 원단 아래 부분에 실이 볼록 볼록 나오곤할때 얘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장력을 좀 조여 드릴 수 있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또 버튼이 화살표 버튼이 있는데 얘들은 어 박음질 도중에 자 이렇게 박음질 도중에 이렇게 바늘을 올리고 자 이렇게 꾹 누르면 줄줄줄 갈수 있습니다 짧게 이렇게 누르면 바늘을 올리고 내리고 조절할 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아래 N자 형태 버튼은 어 박음질 도중에 N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후진해 주는 기능입니다 후진. 자, 이렇게 하실 수 있고.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안쪽에 볼록 튀어나온 이 버튼은 이 조명을 좀더 밝고 두께 조절하는 겁니다. 끄고 켜고 두께 밝게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 비쌀무니가 있는데 얘들은 어 아래쪽에 있는 이 고정나사를 왼쪽으로 돌려서 풀어주시고 위에 거를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어 노루발이 원단을 좀더 세게 눌러주게 됩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풀어서 위로 올려주시게 되면 노루발이 원단을 좀 약하게 눌러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스타 k m 2 5 2 사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